meet you baby face to face those e y e s you take me to the start sweetheart sweetheart 안녕 여러분 오늘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갑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저를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웃음> 그럼 여기서 직진하는 거야? 우회전에서 어떻게 나는 거야? 우회전에 우회전에서 직진할 거야. 야, 우회전에서 직진할 거야? 야. 잘 빠져? 여기 봐. 보고.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안녕. 저는 남춘천역에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차를 놓쳤거든요. <웃음> 저는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 갈 거예요, 동생을 만나러. 근데 오늘은 아이폰 11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안녕, 이따 만나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이싼가그 <번가? 목소리> 다음에 가보면 안 돼, 좀 비싼데? 아니, 나 몰라. 되게 비싸 보이게 한다. <목소리> 어? 그랬던 거 같아. 그게비싼대야나 가볼래. 되게 조용해 보이는데, 은근 비싼 아, 옆에 폴로 있는데, 요 폴로 그런 느낌.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나 찍어줘. <목소리> 맛있겠다 떡이 얼마나 통통한지 말해줘 떡이 완전 쫀득쫀득 <웃음> 아있니다 짧지 않아서 대통어자 네. 네. 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웃음> 내 대통령, 대통령, 대통대박이지 언니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시선 소리가좀 어렵잖아요. 카메라 어디? 시선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핀 되게 큰데. 공유장물 안 돼요? 이건 공유장 안녕 동생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어,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촉박해서. 아무것도 못사고 그냥 집에 왔어요 예쁜 블라우스를 하나 건지긴 했는데 아직 성에안 차요 아빠가 생일선물로 옷을 사준다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쇼핑을 제대로 못했어 <웃음> 야얘 뭐야? 너무 귀여워 이거 몬치치 너 거야? 내거 아니야 진짜? 개귀엽다 어, 되게 재질이 너무 부드러운데? 재질이 <웃음> 제식향 미쳤어. <웃음> 짜잔. 저번에 만들었던 체리 가랜드예요. 이렇게 두 줄로 걸어놨네. 귀엽다. 저렇게 두 줄로 해놨는데 저거 자체도 되게 긴데? 또리. 어, 바나나 비웃는 것 같아. <웃음> 귀여워. 아. 군고구마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 괜히 샀다, 근데. 내가 좋아하거든. 끝나네. 하루야! 아니 응. 수요일 거에 과거에 얘네 싸우는 거 봤어? 응. 그거 무슨 백경이 얘 너무 좋아해서 그런 그래. 사랑하는 사이 같아. 준겨왔던 날. 이건 너무 웃긴 거야. 아무리 응. 봐도 사랑 사우인데. 응. <웃음> 어나 엄청 이 깔끔하게 지어 깔끔하게 자르. 아까도 봤어. 옆에 있는 양일이랑 양삼이와의 사이를 같이 보는 것처럼 <웃음> 양일 양삼 <양사>. 얘는또 <웃음> <비유타는 웃음> 양이야? 양 함께 보 양아치라서? 아아 너네는 사실 맨날 붙어 다니고 아니 그럼 그 작가는 대사까지 똑같이 쓰는 거야? <웃음> 진짜 성이 없다 작가로서 완전 자극 박탈 아니야? 놀랍거나 대단하다는 뜻이야 <웃음> 어너잘 깠네 이 단어 대박 잘 빠져 대박겠다 <웃음> <웃음> 지 말았어야지. <웃음> 귀여운 거. 이게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어쩐다 어때이 답답해. 특별히 알겠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꿈때가 미묘하게 있긴 있는데. 얘가 습관적이네. 안나야 아, 이러면. 이루리네. 들어왜 <웃음> <해드리겠어. 웃음> 이래 왜 이래? 갑자왜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아니, 무슨, 이렇게, 있으면 손을 <웃음> <웃음> 뭐, 따이아게 이렇게, 이렇왜 이렇게, 어렇게어색아니렇게가가창의력이 없는 이렇 똑같은 걸이속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진짜 아, 악역 되겠다 그렇지. 음. 지금도 충분히 악역 아니야? 아 근데 충분히 악역인데 완전 흑과할것 같아. 안녕, 여러분 우리는 잘 거예요. 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웃음> 우리는 내일. 정말 무지막지하게 쇼핑할 거예요. 알겠지? 응. 안녕. 손한번 아, 흔들어 주세요. <웃음> 장난?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 선생 여기 벌레 있나 봐. 왜? 네? <웃음> 이 플래시로 막 버, 뭐가 날아다니는데? 네? 진짜 레알. 짠, 저는 준비를 다 했답니다. 지금 몇 시지? 오늘 3시 40분쯤에 춘천으로 내려갈 건데 지금 벌써 12시 57분이라서 오늘도 어제처럼 쇼핑을 후딱해야 될것 같아. wish me t see baby i the best t h h a p p o